공선이 짧아서 일하기도 편해요. 어, 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 난 노지처럼 노지는 너무 힘들어요. 저는 일단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공부만 하다가 이제 몸 쓰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. 일단은 병충해 병충해가 덜해요. 겨울에도 여기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좀덜 추워요. 안에서 일을 하면 비도안 맞고 이게 결과물이 눈에 안 보이면 좀 좌절하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하루가다르게 쑥쑥 커가는 게 눈에 보이니까 와.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스마트폰 큐브는 어, 수확물을 전수 전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따로 판다던가 이런 걱정은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 헐루걱정이 없다? 없다. 네. 뒤에 있는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? 이게 바로 스마트팜 큐브라고 하는 건데요 이 공간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짓는지 지금부터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딱 이거 한동 하고 있는데요 어, 지금은 제가 청년농 하는 걸 지원을 하고 있어서 어, 지금은 한동인데 또 여러 대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큐브를 소식을 제가 정보를 듣고 바로 어머니 아버지 설득하가지고 한동만 어떻게 구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출를하고 다시 심은 거거든요 심은 지한 이틀 정도 됐는데 아 이틀 된거예요네 이틀 3일 정도 된것 같아요 요 얘는 좀 먼저 심어서 맨 위층 벌써 이제 애들이 줄기를딱 타고 올라와 가지고 친구들이 잘 자라는 애가 있고 잘못 자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어그못 자라는 애들은 싹이 안 트거나 이런 애들은 걸러서 뽑아줘야 되고요 또 제일 맨 위층이 제일 잘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트레이 위치를 계속 바꿔주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음. 3의 내두가 있어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건데 가끔 보면 내두가 없거나 무른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음. 터졌는데도 잘안 음. 나올 것 같은 친구들 그냥 보면 다 녹색인데 이 친구만 이 친구는 싹이 아예 안 나거든요 음. 여기 이 친구도 또 네. 뽑아야 되고. 얘는 안날것 같아. 음. 어, 이게 거듭 전문가가신데? 아, 한번 했다고 또. <웃음> 큰 노동은 <웃음> 안들어가네요 네. 일단은. 나물이거나 땀물이 그런 적이 있어요, 여기 아, 심고, 어. 심을 때. 아. 심을 때랑 또 뽑을 때도 딱히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, 어. 심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. 아, 심을 때. 이게 결과물이 눈에 안 보이면 좀 좌절하고 그러는데, 얘네들은.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가는게 눈에 보이니까 아 음.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래도 재밌네 아 재밌다 하면서 계속 보고 있어요 음. 아 그거를, 이거 다, 이걸로 네. 다 조절하는군요 이게 스마트폰 하면서 어, 핸드폰으로 되지만 여기 앞에 키패드로도 다 조절이 가능해서 을아 이거 핸드폰으로, 핸드폰으로 되고 네. 이것도 네. 되는거예요네 여기 어떤 일을 하세요 시면 오면 먼저 물을 주고요. 아침에 오면 물을 먼저 주고요 이 스마트 큐브가 있어서 좋은 점이입니까 일단 어, 겨울에도 여기서 일을 이렇게 하면서 좀덜 추워요 그리고 여름에도 지금 여름은 안, 안 겪어봤긴 했는데 지금 좀 볕이 강하잖아요 그래도 온도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할 때도 좀 편하고 또 일단은 비 왔을 때비 왔을 때도 여기서 안에서 일을 하면 비도 안 맞고 그냥 계속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있고 동선이 짧아서 일하기도 편해요 멀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러고난나 노지처럼 그런 데는 좀 돌아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눈에 딱한 번에 딱 보이니까 그게 되게 좋고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농사를 하셨어요? 아니요 저는 원래 그 어, 임용 공부를 하다가 임용이 좀잘안돼 가지고 아, 좀 방황하다 공부 계속 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처음에 은퇴하시고 귀농을 선택하면서 아버지를 돕다가 이런 너무 힘든 거예요. 지금 막 노지에다가 고랑 만들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아좀더 뭔가 효율적으로 좀더할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다가 스마트팜이란 것도 알게 되고 스마트폰 조사하다 보니까 큐브라는 걸 해서 아버지랑 얘기해서 큐브를 이렇게 시작하게 됐죠. 소금 이런 게 많이 달라요. 이한동 자체 가격이 좀 있으니까 그거 부담이 좀 되죠. 스마트폰 큐브는, 어, 수확물을 전수, 전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뭐 따로 판다던가 이런 걱정은 안 해서 좋은 것 같아요. 팔로우 걱정이 없다? 네. 많이 생산은 많이 해서 좋았는데 이게 안 팔리면 또 사실 돈에 직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담감은 좀덜 하지 않나 싶은 그래서 이 큐브 선택을 한 거고요. 이 안에서 한 달이면은 얼마 정도 수익이 올랐어? 전체 매출이 300한 20에서 350 정도 되는데 묘종값 그리고 이제 상토값 모든 걸 이제 전기로 물값 이렇게 빼면은 한 달에 한 순수익이 140에서 150 정도 순수익이 가능합니다. 아이한한 한 동에 아, 큐브 한동 안에서 상토나 새싹 쌍모종 그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니까 상토와 묘종을 갖다가 제가 본사에서 어, 모든 것을 제공을 해 드립니다 아 그럼 뭐, 농민은 가만히 땅만 땅, 갖고 계세요? 네 주면? 모든 것을 이제 에, 땅만 있으면 큐브 설치해 가지고 묘종 상토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갖다가 택배로 받아서 에, 저희가 장목을 에,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확한 거은 어떻게 그 예, 보냅니까? 수확한 거은 자체 에, 수확을 해 가지고 택배 상자에 담아서 저희 본사로 보내주시면 은 휴브를 아, 그러면... 농가에 팔아서 새싹삼을 재배하도록 하고 그 새싹삼을 받아 반찬이나 음료, 화장품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유통 허브 역할도 합니다. 농가의 삼을 택배로 받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선 재배와 공급까지 비대면입니다. 그럼 이 새싹삼을 키우면 팔로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. 네, 저희가 이제 제일 장점이 여기서 모든 농산물 특히 색상삼을 갖다가 농사를 지어놓으면 은 저희 계약에 의해서 100% 수매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농사를 배워야 될게 있습니까? 일단 삶 심는 거는 어렵진 않은데 일단 그런 것들 배우고 그렇게 크게 막 공부해가면서까지는 안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공부하면 좋죠 사실 더잘 키울 수 있고 더 좋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엄청난 공부는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. 그냥 운영하는 운영하는 방법이나 언제 물 주고 물, 물을 몇 분이나 줘야 되고 이런 거좀 교육을 받고요. 또 언제 이 LED 등을 켜서 뭐 애들을 더잘 자라게 한다든가 아니면 온도 뭐딱그 정도인 것 같아요. 그럼 집에서 집에서도 여기다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? 지 집에서도 이제 볼수 있죠. 있고, 네. 잘, 물, 잘, 확, 확, 확, 네. 네, 물 확인할 수 있네요. 네, 물물 확인하고 뭐 온도가 몇이면은 그아뭐 환풍기를 틀어서 온도 조절한다든가 에어컨을 해서 온도를 조절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수 있죠. 청년 온도 네. 그 아무리 따서 라농도가더잖아요 그렇죠. 이걸 이거 해보니까 차이점이, 차이점이 있다면 일단은 노지는 너무 힘들어요. 저는 <웃음> 일단 앉아서 공부만 했는데 공부만 하다가 이제 몸쓰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아, 아버지가 이제 많이 하셨지만 따라다닌다고 막뭐 수학도 할 때도 뭐 허리도 아픈데 일단 노동력 자체도 내가 좀 이것도 고생을 안 하진 않지만 그 노지보다는 덜한 것 같아요 일단은 병충해 병충해가 어려워요. 저,가 아버지 따라 지을 때, 고추할 때, 이제 탄저병 그거 하느냐고 약도 많이 이렇게 막 뿌려보고 이래도 탄저병이 생기는 게 있었거든요. 근데 얘는 저희가 추하할 때, 제일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사기 골지 않는 이상 딱히 그렇게 병충해가 한건 없는 것 같아요. 계속 문도 닫아서 하니까 벌레도 안 들어오고 또 온도도 계속 유지되니까 일단 그런 병충해 걱정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. 이 요즘 비용 기초하는 청년들이 많은데. 데? 네. 그분들한테한 말씀 해주신다면? 저는 이제 청년 농부하는 그 아주 초짜백이 초짜배기 중에 초짜백인데, 미래는 농사가 힘이 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어쨌든 다들 막 컴퓨터 앉아서 막 배우고 막 이래도, 어쨌든 농업은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, 다 같이 그냥 열심히 해서 농업도 또한 계속 농업도 발전, 발전 하면서 서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